여러분 안녕하세요. 10분 상식 세계백과입니다. 동티모르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Democratic Republic of Timor-Leste,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이며 국제적으로는 이스티모르로 통용됩니다. 티모르 섬의 동쪽 부분에 자리 잡은 공화국으로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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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은 평화를 뜻합니다. 동티모르는 티모르 섬의 동쪽에 있어 이름이 동티모르 입니다.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동남쪽으로 1200km에 있으며 호주와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. 한국과 경도가 거의 비슷하여 두 나라 간의 시차는 없습니다. 국토 면적은 약1 5 0 0 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57위며 이 이는 약1 6 0 0 0제곱킬로미터의 한국의 강원도와 비슷한 크기이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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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 권한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반면,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은 편입니다. 동티모르의 국회는 총 6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, 주요 정당으로는 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, 티모르 재건 국민회의를 포함하여 그외 군소정당들이 있습니다. 독립 당시 동티모르는 자체적인 화폐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.